주마장 띄워주세요 <웃음> <웃음> <미친이었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속박왕 김속박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 충청남도 대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제가 왜 대천에 왔냐 바로 대천에 토모노야라는 곳을 한번 체험해볼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토모노야가 왜 토모노야냐 친구의 집이란 느낌이에요. 토모노야 친구의 집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일본의 묘칸풍 숙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일본 여행 같은 것도 가고 싶지만 갈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일본 느낌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숙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웃음> 자 여기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약간 일본풍 느낌이 나죠? 여기 바로 천원호 그리고 이호모호야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일본하면 아주 유명한 파도 그림이 있죠? 그리고 여기 걸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숙소로 올라가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일본풍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 탕비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한번 들어가, 방에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셨어요 서울이요 여기는 타다미 스위트 더블룸이기 때문에 음. 타다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좋네요 느낌 어때요? 뭔가 맨들맨들하네 음. 폭신해 뭔가 음. 대나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차먹고딱 스시지 으면 맛있지 않겠어요 <웃음> 시켜주나요? 네, 여기 보시면 옷장이 있습니다. 음. 여기 옷장에 원래 이 유카타가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네, 전안 입었을 때. 그래서 이두분 입으셨죠? 맞아요. 입으세요. 저 입을까요? 입으세요. 어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본이 굉장히 귀여요, 워이거 네. 한번 그래... 보여요. 맞아요, 보여줘요. 짜잔. 귀여워. 아,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고 좋아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것들? 신호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남학생? 아닌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이름이었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림도 약간 일본풍으로 딱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딱 나오시면, 이걸 여시면, 여기가 바다 앞이에요. 맞아요. 뷰가 엄청 좋아요. 라딱 차를 먹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음정. 바다 멋있지 않나요? 네, 갯벌이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핵심 코스가 하나 있어요. 짜잔, 침실. 짜잔. <웃음> 이렇게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침대 사이즈는 킹인 것 같아요. 킹으로 더블로 이렇게 주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소품들이 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샘플을 다 걸어놨어요. 귀엽죠? 들어오시면안 돼요. <웃음> 여기서 있죠. <웃음> 그리고 쿠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 <웃음> 어때요 편해요? 어 너무 좋아요. 침대 되게 어. 좋아. 강남 한번 누우세요. 어. 어 어. 침대가 꺼지는데요? 어. 썸네 썸네. 나 <웃음> 썸네도 찍었고요. 피곤하면 안돼 일나요아 지금 다 피곤해 쩔어가지고 졸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여기가 너무 따뜻해서 잠이 와요. 어 맞아요. <웃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히노키스탄! 짜자잔! <목소리> 이제 <목소리> 여기서 한번 히노키 타면 즐겨볼까요? 아니요. 기고 싶어요. 추워? 아니 물 틀고 하면. 마테감 한번 즐겨보자. 아니 난 없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막대. 아니, 보자 하세요? 이거 포함하면 되잖아. 이거 포함이 되죠. 그럼 꼭다 그럼 보여. <목소리> <때>. 안 보여. 어보라보 <목소리> 해주세요. 좋다. 저기가 이제, 이제 물을 담는 동안 저희는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밥도 제공을 해요. 우와.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딱 먹으러 가서 밥 먹고, 여기 서 뒤지고. 어때요, 여러분? 어. <웃음> 밥먹을까요 네. 좋아요. 이게 석식입니다, 여러분. 석식은 우와, 이제 우와. 소고기 화로구이. 거걸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떠신가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웃음> 그래? 안 써요 <웃음>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이거 메뉴 구성 보면은 튀김 있고 밥 있고 장국 있고 샐러드 에 후식 요거트도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네이정도 그 맛있으면 안 될까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겠다 카메라에 한입 주고 먹어요 짠 맛있겠지 <웃음> 음 진짜 맛있다 까이 네. 음. 찍어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게 아, 었 아, 요 아, 네. 웠어요 아, 금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앉아보있었요요눈 너는 뭐를 하지? 지금까지. s h 혀가 풀리셨어요. 너 d a 는데 자, 여러분. 밥을 먹으면 a Ta-da! Ta-da! Ta-da! Ta-da! 짜잔! d a <웃음> 에서 기다리고 있어. 냄새 너무 좋다. d <웃음> 어, 어, 이래 그래, 그래, 어. 슬... 엄청 해 어, 오. 어, 다1제예요할것 네. 같아요 여기한야 오, 야! 잡자마자 녹아 헉, 대박! 우와! 어,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오늘 이렇게 대천 토모노야 코스 어떠셨나요?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상한 애 가다가 이러니까 엉망이 좋아요. 아, 이상한 데라뇨. 주마등 띄워주세요. <웃음> 진미치겠네 <진짜 미친했네>. 저는 <웃음> 이제 김숙박. 옛날 야외만 다녔거든요. 음. 오늘 실내 오니까 너무 반가워아당신에 실내만 갔는데 왜요? <웃음> 자 여기가 석식하고 조식이 포함된 평일 가격은 3 0만원대리 음, 예약을 할수 있어요 어때요? 아, 진짜 싸다 밥 괜찮던데 밥 밥이 맛있어 눈좀힘좀 주고 밥이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여기 노곤노곤해요 지금 음. 여기 들어가니까 더 노곤났다 음. 아. 네.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주말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한 60, 70만원 정도까지 아 평일에 네. 아, 네. 오는 게 조금 네. 더 가겠다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좀 협찬해주셨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잘 사용하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춥네요자 그래서 이제 문화를 좀 즐겨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휴식하러 가고 싶다. 라고 음.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오늘의 엔딩 요정 김미도 오늘은 여기까지 끝! Ah oh.